왕님께서는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려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을 직접 들어오시게 된 동기는 참 아버님께서 통일마크의 승리와 함께 한국을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한국을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에, 미국에서 에, 들어오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에, 여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여권이 만기가 왕님께서나 에, 왕비님께서 모두가 다 만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부랴부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권을 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 주별로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정상대로 하게 되면 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 초청장을 보내고 또그 초청장에는 간곡하게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공정을 받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여러가지 한국에서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이제 다른 주를 그러니까 청평에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여건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을 받으실 때도 3시 되면 이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왕님 양의군에 대해서는 그 3시 넘은 후에 다 이렇게 여건을 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것도 하루 주무시고 돌아오시는 것도 10시간 이상 걸리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PCR 검사도 받으러 가셔야 되니까 이게 당일날 나올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데서는 그 테니시주 안에서는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로 가가지고 거기에도 다섯 시간이 걸리는 조지아주로 가셔가지고, 조지아주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거기도 열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간, 시간이 삼십 시간이 넘게 예, 걸린 또 피곤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예, 그 세, 원래 예, 그 시, 5월 3일 날 예, 그리고 3일이나 4일 날 예, 어, 입국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예, 왕님께서 당기셔서 5월 1일 날 출발을 하셨습니다. 5월 1일은 한국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협회가 출발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왕님께서는 그날을, 그리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창립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날을 맞추셔서 사실은 밤 12시에 이제 그 청평천정궁을 출발하셔서 공항으로 나오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에 오시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가시는 데마다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진행이 풀려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왕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하셨을 때 이제 왕의 귀한 이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 주시고 또 공항에서 많은 식구님들이 나오셔서 환영해 주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이대왕님께서 지난 1 0년내그 믿음의 기반 승리한 기반 위에 한국의 귀한하심으로서 우리가 조용히 또 이런 어떤 뭐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 완전히 공개적으로 공항에서 드러내고 우리가 환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 말씀에 참부모를 선포하지 않아서 내가 참부모를 선포했다는 그런 그전 성경 말씀을 보고 참 에, 마음에 에, 그 아픔을 느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에, 왕님을 모시는 기본적인 한국 협회의 그 자세는 이제는 왕님을 에,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이대왕으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함으로써 사탄 세계나 그리고 한 그룹이나 곽그룹 앞에 확실하게 아버님 세우신 그 절대 그 종적인 기준을 세워드림으로써 이후의 역사가 순조롭게 그섭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박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님께서는 예, 이제 어디다가 예, 예, 천정궁을 정하시고 예, 출발을 하실 거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날, 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를 않고, 늘 계속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처음에는 여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여수가 안 돼서 남해하고 여수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권도 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왕님께서 이제 제일 첫 출발지가 금문도였기 때문에 에, 여기에서 여수나 여수에서 가까운 순천 이두 곳을 에, 준비를 해서 왕님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제 이쪽까지 순천까지 항을 하고 그확대 내용을 왕님께 보고 드려서 왕님께서 여기가 괜찮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순천 천정봉으로 말씀 주신 이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왕님께서는 이번에 순회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라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에, 한국에 지금 8대 도시를 8대 주식 도지역 역 아, 죄송합니다. 네, 팔때 도를 예,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집회를 예, 하시는 부분과 이번에 마냥 5개 근역을 정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시기 전 3주 전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세번 정도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이 순천에 오셔서 왕님께서 이번에 에, 다섯 군데 근역을 에, 수, 그 집회를 하고 다섯 군데 위에 가지 않은 곳은 에, 그 에, 성지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에, 전 탈도를 다 순회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한국에서 책임을 맡고 어, 그 전체를 준비했던 우리 김병규 부회장께서는 아마 성전회장들과 정장이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역에 이 집회 장소, 이게 집회 장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여수 같은 데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200명 이상 들어간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텔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400석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곳에 370명 정도 오셨습니다. 예, 참, 그, 그, 그쪽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예, 섭외를 하는 중에는, 아, 당신네도 저기, 그, 어,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달라 그러냐, 이런 귀한향을 예,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예, 그래도, <웃음> 그렇게 이제 시설을 이제 제가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최소한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하고 수도권은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장소들은 그래도 무리 없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소를 준비한 과정에서는 아마 해피의 진경진 국장하고 그지역의 성전 회사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왕이께서 귀국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왕이께서 공항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시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그 진경진 국장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한정식을 먹,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그 그 가까운 데 안내드렸던 곳이. 평택에 있는 그 한정식 집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한옥이 잘 지어진 그런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환경도 아주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그런데 식사비가 비쌌습니다 1인당 4만 3천 원씩 주셨다고 그것뿐이 시간이 늦으니까 그것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드셨는데 그래도 왕님께서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님께서는 이 순천 이 천정궁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아버님께서 이 집을 준비해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격리를 하시는데, 격리를 여기에서 7일 동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 여기 에리꺼 회장님은 이번에 귀국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시설에 가서 그 호텔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감옥이었다고 <웃음> <웃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지금 이게 그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좀 자유스럽게 계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번 금문도를 출발을 하셨을 때 그래도 그 이제 준비를 배를 그 렌탈을 해서 이제 왕님 그 양의 분을 모시고 삼대왕 권을 모시고 이제 수행원들 그리고 전체가 20명뿐이 어, 못 들어갔습니다. 배분이 어, 컸는데 그 20명뿐이 못한다고 해서 그다 들어가시지를 못하고 20왕님 양해분을 중심하고 에, 20분만 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왕님께서는 이 해양천정궁에 오르시지 않으시겠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양천정궁을 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천정궁에서 기도를 하시면 어떠시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국에서는 했는데 왕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다 사탄이 뺏어갔는데 거기 말로 가겠느냐 그러시면서 이검문도 전체를 한 바퀴 도시고 바다 위에서 아버님께서 낚시하셨던 바다 위에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쭉 보시는 가운데, 왕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고래가 이렇게 그 뛰어노는, 그리고 물개가 뛰어노는 그런 부분을 보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이 아버님을 모시고 그 낚시를 가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왕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왕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모시고 한국에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왕님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부분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가시고자 하시고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욱 저희들로서는 모시는데 참 그, 그런 그 심정으로 예, 예, 아버님께서 정말 그 예, 기쁨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예, 노력했는데 아마 많은 부족함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은도를 다녀오셔서 그 화양성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화양성전은 조군자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고 조군자 회장님께서 그 제가 청평에 있을 때그 지금 준비하신 그런 부분을 왕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그 이제 주택을 구원 만들어서 봉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제가, 이, 어, 그, 이곳, 그, 청평에서, 예, 아직까지, 저는 뭐, 기, 어, 믿음의 기간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모든 가지고 계셨던 부분을 다, 예, 왕님께 공헌드리시고, 이제 용계로 오르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왕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늦게까지 정말 그 피곤하셨을 텐데 그 화양성전에 가셔서 돌아보시고. 또 조회장님의 말씀도 경청해 주시고 그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부터 이제 전국 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는 이게 호남권을 대표한 이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아주 미치게이에요 예, 그, 어, 그러니까, 예, 성전 회장님들께, 예, 그, 평일에 또 식구들이 다 생업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이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어떻게, 그, 식구님들이 다참 오셔서 왕님께서 보시기에 아버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될 거냐 하는 데서는 참 염려를 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셨지만 정말 많은 식구님들이 오셔서 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식순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꽃달발 공정도 드리고 또 성리 케이크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시면 여러 가지 그 순서를 다 넣었는데 그런 거다 빼라고 그러셨습니다. 빼고 에, 그 아버님께서 이제 왕님 말씀 이후에는 아버님께서 편하시게 성령으로 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 정하신 대로 아버님께서 움직이시는 에,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버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왕님께서 받들어 드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예,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왕님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예, 그 예, 성령 역사가 진행될 때, 예, 많은 예, 식구들이 이제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부산 법내 골 성지 방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모시면서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님, 에 그러니까 3대 왕권을 모시는 그 심정은 실체적으로 아버님을, 참부모님을 모시고 3대 왕권을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그 모신다고 이 차도 밴도 한국에서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하고 에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에그이 숙소도 왕님께서 가장 편하시게 아버님을 모시고 계실 수 있는 곳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에 준비를 에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식사도 예,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예, 뭐, 예, 식기, 루라든가 여기에서 쓰시는 모든 집기는 예, 그곳에서 예, 준비해 놓은 걸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전부 다 다시 사서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방 기구도 다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 이동할 때마다 한 차씩 칠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많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그 군사님 집사님들과 특히 청년들이 그 부분을 앞장서서 이번에 노력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정말 예, 청년들이 훈련되지 뭐 언제 훈련해 본 적이 없잖아요. 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녁에는 참그 왕님을 에 모시는 마음으로 계모를 저녁에는 섭니다 여기에서 이명내지 3명이 에 밤새도록 계모를 가는 데마다 서면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수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에 부산 동래골에는 에, 그 이제 눈물의 바위 그리고 제일 성지에 에, 오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에, 성지로 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왕님께서는 경장이 빨리 올라갔세요 그런데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예, 참 힘이 들어요. 예, 그런데 왕님께서는 아주 어, 잘 어, 그, 모시고 예, 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뒤에서 모시고 올라가면서 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님께서 제일 성지에서 예, 왕님 양의 분가, 삼대 예, 왕권가 그리고 신드이 이네 분이 손을 잡고 돌을 어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 식구들은 뒤에 이제서 그 기도할 때 같이 이제 기도했습니다만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 이 돌들은 다 죽은 죽은들, 죽어 있는들 그러나 예, 살아 있는 것은 바로 예, 왕님. 시절. 네. 왕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얼마나 부담이 컸었을까요? 왕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만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네, 나의 손과 발만 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 아버님께서 다 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므로서 예, 왕님께서도 아주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음, 그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은 예, 한국의 예, 불교계에, 예, 그러니까 조계종 종정선임인 성파선임을 이제 통도사에서 이렇게 예, 뵐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예, 왕님께 와서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이러 이러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철장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제가 통도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하니까 3일이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에, 시간을 내시겠다고. 에, 그래서 에, 왕님께서 언제 언제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에, 저희들이 통도사로 방문해서 이제 성파 종정선인과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그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증거도 하시고 또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땅에 와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타파시켜 오셨는지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가정에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한 부분을 왕님께서 어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께서 왕님께서 20대 초반에 지금 그 축복을 시키고 뭐 왕님 자녀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고 이제 손자가 세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기뻐하시면서 아주 그 부분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오실 때성파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또 만납시다. 그러니까 왕님 만나시는 게 기쁘신 거예요. 경쟁이.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는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철장 소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파 스님은 내가 그거 다할수 없다고 그런 겸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 너무 그 분위기가 예, 좋으신 가운데 예,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아마 종전 선임이 쓰시는 이런 마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선물로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나오시고 다음날 창원 행사였지 않습니까? <웃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참 아버님께서 많이 정성을 들였던 곳이 창원입니다. 창원은 윤순열 <웃음> 대통령, 시무식 그 사기놈들이 나 어? <웃음> 그한번 보고 가시고. <웃음>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왕님께서 처음에 그 미국에서 오실 때 예,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회단체장으로서 초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님을 모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원래 이제 익산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왕님 양해분과 그 신주님을 함께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수행원들 두 분이 다섯 분이 들어가는 어 준비를 하셨는데 이름이 왕님 이름으로 바뀌지 않는 가운데 모시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네, 그래서 에그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죠. 이름을 바꾸시는 부분으로.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인수위원회 쪽에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수위원장이 박주승 위원장이죠. 이분이 왕님을 이렇게 한번 뵙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없어져버렸어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는 분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 거기 위원장도 하고 삼선오연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에,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모실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확인을 전체가 하고 나서 제한테 전화를 주시기를 인수 이원에서 공식적으로 왕님을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그 그 4만 천명인가를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왕님 모시는 부분을 놓고 이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인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그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연 쪽에서 왕님께서 초청되는 것을 막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을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그 토요일까지 아마 일요일 날그 초청장이 배달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 오아 월요일 오후 되니까 아 이번에 초청장이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왕님 양해분과 삼대왕건 그리고 저까지. 예, 이번에 그게 참석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기꾼들이. 예, 예, 그리고 예, 왕님께서는 예, 저에게 그 거기 그런 부분을 예, 보고를 드린 이후에 예, 대신 예, 거기에서 삼대 왕권을 존영을 모시고 천일국 헌법을 가지고. 거기에 철장 승리에 대한 내용만 전달하면 왕님께서 참석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부회회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창원은 사실 저는 창원에서 33년을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창원에는 많은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에는 장소나 또식구님들이나 모두가 잘 행사에 임해 줬던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성지 순례가 있으셨습니다. 대구의 달성공원이죠. 예. 달성. 예. 달성공원에 그 가셔서. 이제 첫 이제 성지 방문을 예, 하시고, 예, 달성공원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중에 핵심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철장 소유를 예, 이 50세 이하 되는 에, 군대를 갔다 온그 분들을 이제 이 훈련을 시켜서 민병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지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서 있으나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이 나라가 준비되면 그 보니까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나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이그 민병대가 만들어지면 이 러시아의 열다섯 배가 된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어 대한민국으로 바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왕님께서는 계속 가시는 마다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주 어, 성지 기도하시고 그 전주 한옥 마을을 사실은 이 한옥에 대한 에, 부분을 보시러 가셨는데 거기는 다 상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가셔가지고 뭐 가셨으니까 상가 지역을 쭉 돌아보셨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청주 어,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 청주 대회는 에, 저희가 조금 참 죄송스러웠던 것은 여 시다 되니까 여기에서 문을 닫고 우리 퇴근해야 됩니다. 이런 거 거기 있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에그 청주의 그것을 그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가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제가 왔다, 밖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왜안 씁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게 또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결국 이제 그, 그 담당이 그러면 6시에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해야 되니까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돼가지고 연장은 됐는데 6시 한 30분 돼서 그것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과정마다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르게 주셔요 보니까 예, 그래서 왕님께서도 예, 이곳에는 아버님께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지 기대되신다고 예, 그런 말씀을 예, 그 가시는 곳곳마다 예,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다음날은 대전과 예, 그리고 경기도 수원 방문을 어,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모인 식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뭐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가행 군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 하시고, 이제 강원도로 이제 오르셨어 강원도의 집회는 이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이게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식장을 잡아서 이 성령 기도할 때 왕님께서는 뭐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막상 어그 일어서서 손들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한1 5 0명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저이 이거, 이거 아니 아니이 이태무. 아, 이태무. 아, 이태무 우리 저 회장님을 야, 보니까 야, 야. 뭐 계속 통곡을 하고. 일어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참 이번에 아주 그, 에, 그 보고가, 여러,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인데 이 공인 40단이라고 그래. 공인 40단, 무도가.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그 우리 이호공 회장 그 사모하고 에, 그, 그 이제 그 분의 부인하고 이제 이 남편을 에, 이번에 집회 참석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래요. 가셔서 이번에 형진님께서 오시니까 좀그 참석을 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한테 왜이말 붙이냐고 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호통을 쳐놓고 자기 부인하고 그 이호봉 회장 그 사모한테 그렇게 해놓고 오셨는데 다 생각하기를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아마 그분 그냥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왕님을 이렇게 뵀는데요. 여섯 얼굴로 받,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왕님께서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뵈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보셨어요. 그두 번째 딱 보이시는 거는 아버님의 모습으로 보이셨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주 온화하고 아주 평화스럽게 보이셨대.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 왕님께서 이제 강대상에 나오셔가지고 왕비님하고. 손 잡으시고 이제 그 찬양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스럽고 온화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한 20여 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음에 예배으로 나오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군사님 한 분의 그 보고가 특이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이 군사님하고 이호봉 회장하고 뭐 때문에 하여간좀 틀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좀 했대 군사님이. 그런데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어 내가 세운 대신자를, 네가왜 불편하고, 왜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그 왕님 성령 기도 해주시기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이게 일어설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들고 계셔서 이제 이렇게 세워서 왕님 이제 그 성령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뭐 그분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 나갔는데 몸이 한 20년은 젊어지신것 같다고 그랬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국의 그 집회에서 나온 그 성령을 받으시고, 거기에 치유나 감동이나 받은 부분은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역별로 또 그런 성전회장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서, 에, 그때마다 왕님께 보고는 다 올렸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 춘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에, 금산으로 이제 에, 모시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에 청년들이 에, 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에, 바이카 한국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왕님 양해분의 그 바이카리 헬멧부터 그 잠바야 그리고 이 신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번에 출전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그 그래서 이제 왕님께 보고를 드리기를 에 식구님들이 에 와서 첫날은 에, 그렇게 에, 식사, 저녁 식사 전까지는 식구님들의 모임으로 하시고, 그리고 왕님과 왕비님께서는 에, 그 바이카, 에, 왜냐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어, 그래서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 금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에, 그 왕님께서 준비한 그 이제 성전 회장님들이 그 성전마다 준비한 그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시고 이제 단위에 모셔서 그 분위기를 볼때 왕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은 아무렇게도 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잠깐 가서 왕님 잠깐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여쭈었는데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셔서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장 7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왕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아버님께서 식구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왕님을 통해서 식구들과 이렇게 심정 교류를 하시는 그 시간을 그렇게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늘 하다 보면 부족함을 드러냈다가 많습니다. 예. 그, 또, 염려를 드릴 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숙소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니까 거의 3시, 새벽 3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 저는 잠깐 하고 6시 반에 다시 저는 그 검산으로 내려가서 일요일 말씀을 드리고 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산에 예, 참그 모인 식구들은 예,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왕님께서도 그렇게 귀한 말씀을 많이 주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웃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왕이께서는 한국 해패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오전 이제 10시나 10시 반에 출발하셔서 점심 때 정도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독해 마치자마자 예, 왕님께서 어, 그, 그, 하시자고 말씀을 주셔서 예, 이제 나오게 그 모시고 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왕님께서는 본부에 그냥 에, 그동안 지난 7년 동안 에, 어떤 곳을 중심하고 사용했는지 건물만 보고 싶으셨다고 에, 말씀을 돌아오셔서 주셨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에, 그래도 식구님들이 오셔서 에, 왕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 같고 에, 그 왕님 지금 출발하니까 식구님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에, 이제 하고 출발을 했는데 에, 왕님께서는 에, 이제 그좀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셨던 불편을 드려서 에, 다시 한번 죄송한 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서울 국공의 아, 상급만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그 협회를 다녀오셔서 왕이께서 주신 말씀이 에, 지금 앞으로 전도를 하려면 그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평화대사들이라든가 사회, 사회 지도층들을 전도할 수 있으려면 환경을 좀 바꿔야 되, 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될 과제가 어, 남아있습니다 이 서울 집회는 사실은 행비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까른 게 500석을 깔았습니다 그, 그 장소에 에,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딱써서 뒤로 보니까 반이 기어있는데예요 반이.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고를 일부 보고가 다 마치고 이제 왕님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어, 그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서 딱 보니까 거의 꽉 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랜것 중에 하나는 성령 기도를 하실 때 보니까요. 제가 못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참그거 보면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기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그 정부 기관에 뭐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부 기간 기관, 정부 기관에 해외에 어느 국가에 책임자가 한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이분은 그 아버님 계실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버님을 아마 모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님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그 나라에 많은 그 땅도 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왕님께서 그 후계자로 계신 왕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제가 좀 만나서 뭐 모시고 인사도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고가 보고 전까지 이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서 연락이 안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왕님 말씀까지 듣고 가셨다고. 그래서 왕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왕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셨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여기에 계시는 예, 회장님들께서 또 전국에 계시는 식구님들께서 그동안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 3대 왕권을 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다 투입해서 이번에 부족하지만 모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는 왕님께서 청년들을 부르셔가지고, 저녁에 오리 파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출근했다고. 그런데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11시 반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5시 넘어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데 왕비님께서도 지금 오늘 아침에 군독회가 있으시니까,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왕님께서는 계속 전혀 들으시는 것같안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금 청년들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구나 저는 뒤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제가 너무 감사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 3대 왕이신 신주님께서 정말 신주님과 신덕님 두 분이 왕님을 언제나 개모를 하고 다니십니다. 개모를 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 특히 이제 신주님 같은 경우는 여기 그주식설을 어, 계속 하시고 저녁때도 요 저녁을 드시기 전에 뭘 하냐면 꼭 운동을 먼저 훈련을 먼저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왕님께서는 어제 젊은 놈들 격한 훈련하면서 젊은 사람들 자기 날발 체중도 더 나아가는 애들도 다 목조이고 <웃음> 다리가 다리가 길니까 백구십 뭐 백팔십칠 뭐 백구십 얘네들이 이렇게 수수 대나무 형제처럼 <웃음> 다리가 기니까 다리 다리로 젊은 사람들의 먹을 딱 잡고 <웃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보이지 않게 그렇게 왕님을 모시고 그 왕님 개모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령 기도 하실 때는 그 많은 분들을 뭐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뭐 돌아오시면 완전히 땀에 벅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더라도 한 번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뵐때늘참 감사하다. 에, 그러니까 아버님 가정에 이렇게 자녀님들이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그냥 이게 그 강제적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이렇게 그 일체를 이루어서 참 가시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